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부산이 11월 6일자로 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해운대구, 수영구, 그리고 동네구, 어, 해수동이 마지막으로 풀렸는데 정말 기대 밖으로 화끈하게 다 풀어줬어요. 국토부에서. 해운대 정도는 묶여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영구도 남천이가 어, 분양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더어 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뜻밖으로 다 풀려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풀린 부산지역에 관심이 초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짚어볼까 하거든요 어, 부산 조정지역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코두 개가 넘어갔네요. 어, 조정지역에서 분리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되겠죠. 어, 그, 제가 초롱소장이 있는 곳은 거제 2구역, 재개발구역 앞에 있는 소장인데요. 어, 초롱부동산은 그동안 거제 2구역만 취급을 한게 아니고, 조정지역에 있는 온천 4구역, 뭐, 온천 2구역, 어, 그리고 뭐, 폭산 1구역, 다 조정지역에 있는 구역들이고요. 광안 2구역, 다 조정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에 있는 거제 2구역, 그 다음 양정 1, 2, 3구역, 어, 촉진 3구역, 어, 뭐, 기타 등등, 연지 2구역, 뭐, 다 직업을 해왔었는데, 어, 이제는 그동안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이미 이주택이신 분들이 물건이 좋은 게 있어서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주비 승계가 힘들었습니다. 1주택자까지만 그것도 50% 범위 내에서 이주비 승계가 가능했는데 그게 정말로 힘든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였거든요. 어, 그게 다 풀렸다는 거죠. 무슨 이런 기쁜 일이 다 있습니까? <웃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 그러다 보니 여기 아까 적혀있는 것처럼 2주택자 이상자, 이주비 승계 가능 이게 너무너무 큰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1주택자 가진 분들이 원 플러스 원 매물 이거는 2주택으로 보거든요. 요거 자체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1을 매수할 때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이주비 승계가 가능해서 어,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이제 원 플러스 원 물건에 접근이 가능해서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큰 부분이 뭐냐 했더니, 일반 분양 청약 시에, 여기 일반 분양 청약 시에, 1순위의 청약 자격이 완화가 되죠. 어, 근래 분양을 했던 남천 이구역, 그 보스코죠. 남천 이구역이, 왜 정말 대단했냐면,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1주택자까지만 1순위의 세대주여야 하고, 이랬던, 그 분양 자격이 있던 그런 중에 그게 평균 38대 1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뿐만이 아니고 전 세대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서 바뀐 게 1순위 자격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다 가능합니다. 청약이.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그동안은 2년이었죠. 이게 6개월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죠? 뭐 그동안 부석액이 났거나 뭐 이렇게 청약 포기를 해서 통장이 날라갔다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또 1순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완화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은 무주택이시던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청약 가점제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무주택자 세대주 분들은 굉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조정지역에 비교를 해봐드리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의 75% 이건 무주택자들이 넣는 그런거였죠 그 다음에 85초과는 1주택자도 같이 였던 85초과는 30%까지만 이렇게 무주택자한테 가점제의 배당이 되는 것이 이제는 그게 이제 바뀌어서 비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는 40% 85초과는 뭐 가점제로 배정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추첨제로 다 배정이 되어서 여기 남는 거는 다 추첨제로 그 유주택자 일주택자들한테 그동안 배정이 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비소정이니까 일주택이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 다주택이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85제곱미터 이상 초과는 그냥 몽땅 다 추첨제로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많이 불리해졌죠,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취지가 조정지역으로 묶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무주택 세대주 분들에게 어떤 내집 마련에 그런 기회를 주려고 만들었던 취지였었는데, 그게 꼭 그런 그 어떤 선, 선순환의 그런 목적만을 이렇게 적용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그집 하나를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집값은 하락을 해왔었고 이제 그게 풀리다 보니 한마디로 부산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분양을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은 어, 3년간 아예 일반 분양권은 거래를 못하고 있었어요. 전매 제한이 묶여서. 근데 그게 최대 3년, 3년이고 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조정지역은 일반 분양권은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6개월로 단축이 되죠. 분양권을 샀는데 그게 묶여서 팔려고 하니 세율이 55% 그리고 3년 동안은 전매도 못해. 돈이 다 묶여있다 보니 돌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사람 인체로 비교를 하자면 동맥경화가 아니라 허, 이거는 돈돈 맥경화 <웃음>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었 부산이 근데 그게 이제 조성지역이 몽땅 다 풀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짤루가게 묶여있던 요 물고가 있죠. 여기 사람 혈관이라면 묶여있던 요 물고가 빵 하고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지다 통하는 거죠. 혈이 자금이 안 팔리던 집이 막 지금 팔리기 시작하고 그 팔린 그 집으로 그냥 있다가는 안될것 같아서 어딘가 또 바로 사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막 이렇게 거래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당연히 분양권 아까 양도세율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지역은 55%였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분양권 상태는 다 55%였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는 요렇게, 2년, 만 2년 1일째부터는, 2년이 지나고 1일째부터는 그냥 일반세율이에요. 구간별로. 6에서부터 쭉최고 5억이 넘으면 42%까지, 요렇게. 차등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앞으로 부산지역은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들은 굉장히 원도심에서 좋은 자리에 그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거긴 또 전부 어 완전히 일군메이저급 브랜드에서 이렇게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양권이 거래가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하면 6개월 단위로 자유로워진다 하면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입지가 좋은 자리는 분양권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당연히 어, 뭐, 2주택 10% 중과, 3주택 20% 포인트 중과되던 어떤 그런 부분들, 다수 다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지죠. 중과주택은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젠 중과 적용은안 되니까 장특공 적용되고, 그죠? 장특공 적용되고, 그냥 일반세율 적용되고. 팔만 하죠. 일반세율에 장특공 적용 다 하고, 중과 안 된다 하면, 세금 무서워서 뭐 팔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산이. 그렇게 이제 판그 집으로 또 어딘가 마음에 드는 그런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게 피부로 막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웃음> 아, 그리고 그동안 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었던 그 기간이 소성지역일 때는, 어, 그때, 소성지역일때 매수했던 그 집은 소성지역이었다 현재 조정지역이다. 양도를 하려고 한현 시점의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둘다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것도 2년 안에 다 팔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비조정이잖아요. 원래는 조정 조정은 2년 안에 다 팔아야 했고 비조정이 하나 살고 있는데 조정을 샀다. 요거 3년. 조정에 있었는데 비조정을 하나 샀다. 이건 다 3년이었어요. 원래. 조정 조정만 보유를 2년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부 3년만 남아있죠. 요렇게 되는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미 조성지역일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한 시점이 조성지역이었어요 근데 풀렸어요. 팔 때. 풀린 후에 팔 때라도 내가 살때조성지역일대 때 샀다고 하면 그거는 2년 거주요건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칫 체 어, 풀렸으니까 비조정이네. 그냥 팔아야지 아직 3년 안됐네. 그냥 팔지 뭐. 세금 또 데려 맞습니다. 2년 거주요건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비조정은 전부 3년으로 바뀐 거. 요거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 대출 허용 한도가 늘어난 거죠. LTV 70%, DTI 60% 이렇게 대출 허용 한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전에는 아마 이게 한도가 40%였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아예 0%였던 곳도 있죠. 투교가 열 지구인가. 어, 부산이 조정지역일 때는 더구나 거제 이구역이 초롱부동산은 거제 이구역 앞에 있는 현장부동산이거든요. 거제 이구역이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조정대상지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거를 흔하게 제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풀렸죠. 풀리고 나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어, 1월부터 이제 그 비조정 지역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는 조정 지역의 규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풀렸잖아요, 전체가. 이제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아요. 조정 지역 일대의 어떤 그런 규제 사항들이. 이제다 풀리고 나면, 대출 한도가 아까처럼 LTV 70, DTI 60, 그리고 대출 건수가 벌써 바뀝니다. 그동안은 조정 지역 일때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밖에 안 됐었어요. 데 이제 그게 세대원 다 통틀어서 세대당 두 건까지 이렇게 허거 보정이 나오고요. 이거 아마 한도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저는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 저한테 그제 일을 파신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 이어 사장님도 다른 데 투자하려고 중도금 대출 건수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 사장님 6억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수는 확실하게 비조정 지역은 두 건까지입니다. 보정 건수가. 금액은 5억인가 6억인가 제가 확인해야 될 그런 그거고요. 만약에 이게 조성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단그한건만 일어나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아까 원 플러스 원을 매수한 경우에는 요거 자체가 2주택이 되잖아요. 1주택일 때만 중도금 대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도금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걸 뭐간평액을 한군데 다 몰아서 조금 남는 거는 현금산업을 하고 요한 급만 중도금 이 실행되게 한다든지 뭐막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짚어볼까요? 조정 지역 첫째는 뭐가 제일 좋아졌죠? 일단은 이주비 승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일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가 됐습니다 세대주여야만 했고 그동안 1주택자 까지만 그 집을 또판다는 약정서를 쓸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 또 조금 청약 어떤 자격이 좀 당첨 경우가 높았는데 이제는 전세대원 주택수 상관없이 다 넣을 수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2년이어야 했던 게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어 최대 이제 3년치 그 안에는 분양권을 거래를 못했던 게 이제는 6개월만 지나면 전매제한이 가능해졌고요. 음 그리고 분양권을 팔때 어, 세금이 그동안은 55% 중과세율이었죠. 전 구간 분양권일 때 조정지역은 그게 이제는 구간별로 1년에 55%, 2년에 44%, 3년째 접어들면 6에서 42% 사이에 일반세율로 세율이 바뀌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어, 2주택자 3주택자가 10%, 20% 중과되던 게 장특공도 적용 안되던 게 그게 이제는 일반세율로 바뀌고 중과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기간이 조정해서 조정으로 집을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두 개를 사고 하나 더 샀을 경우에는 2년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전부 3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죠 한 번쯤은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바쁜 중에 유튜브를 마무리를 해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쁘고요 매물이 그제 이 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 구역이 지금 일단은 안 파신대요. 안 파시는 분이 많대요. <웃음> 근데 제가 짐작한데 이미 동호수 추첨을 다한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단지들은 있죠. 내 물건이 동이 잘났든지 청이 잘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났으면 괜찮은데 둘다 못난 못난이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지역 풀려서 관심 속에 있을 때 그냥 이슈화 되어 있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어깨에서 사실은 물건을 팔아야 그게 손이 털어지지 수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꼭지 끝까지 가서 털려고 하면 안 팔려요. 상한을 세번 갔다 삼 상한일 때그 매매 매도한다 안 쉽거든요 <웃음> 주식하고 비교해서 잠깐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어느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잘난 물건을 다시 사시면 됩니다 너무 더문니 없이 뭐 가격을 높여서 팔아 주세요 실현성이 없습니다 사실 분도 어느 정도 살만해야 물건을 안 사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부산 지역은 주변 인근 시세랑 비교를 해서 지금 뭐 다른 뭐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 들어간다 해서 불나방처럼 같이 들어가시면 위험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 인근 시세 점검하시고 그리고 사업의 진도를 반드시 같이 점검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이제 이주하고 있는데 뭐 내일 모레 일반 분양할 지역과 피를 뭐 같이 받겠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 조금 점검하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